드레인하기 적절한 온도가 되었을 때 작업을 시작합니다. 기존 미션 오일을 드레인합니다. 시간을 충분히 들여 배출해 주고요. 한 차례 더 드레인하기 위해 플러그를 가측을 합니다. 준비한 오일은 캐스트로 트랜스맥스 ATF 덱 o 론6입니다덱 o 론6 공식 승인유로 100% 합성유입니다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입기를 이용해 신류를 주입합니다 시동을 걸고 신류가잘돌도록 변속을 시작합니다 유온도 함께 올려주고요 2차 드레인을 시작합니다 신품 드레인 플러그와 레벨링 플러그를 준비합니다. 신품 플러그를 손으로 돌려준 후 정확한 토크로 체결합니다. 작업 부위를 클리닝하고요. 신유를 주입합니다. 레벨링 작업을 감안한 용량을 넣어주고요. 변속을 시작합니다. 규정 온도에 도달했으면 레벨링 플러그를 개방해 과주입된 미션 오일을 배출합니다. 미션 오일이 주르르 크르다 뚝뚝 떨어지기 시작할 때 신품 플러그를 체결하고요. 레벨링 작업은 90도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하고요. 작업 표위를 꼼꼼히 클리닝합니다. 말리부에서 배출된 미션오일의 모습입니다 좌측부터 1차, 2차, 그리고 레벨링스에 나온 오일입니다 제일 우측이 현재 말리부에 남아있는 오일이고요 플러그는 모두 신품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시운전을 다녀온 후 자국 부위를 확인합니다 깨끗하네요 BTC 체크를 끝으로 작업은 종료됩니다.